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서울의 익선동. 익선동 상권이 어떤지 아니면 익선동에서는 뭐가 잘 될까? 이런 부분. 익선동을 제가 얘기만 들었지 처음 가보는데 상권이 어떨지 저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익선동에 대한 거를 구독자님들한테 또 알려드리고자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 요 댓글에 카페를 창업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카페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카페를 해봤는데, 음, 지금 요즘 카페들이 다 망하고 있죠. 아 대형 카페에도 카페베네, 타멘탐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형화되어 있는 카페들은 결국엔 살아남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앉아서 먹는 장소가 큰 곳은 그만큼 월세가 셉니다. 얼마나 커피를 많이 팔아야지 그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위치에 들어가야지 커피 장사는 또 돼요. 그런 위치가 아닌 골목 안 커피 장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장사를 해야지 커피 장사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월세가 비싸죠.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본점들이 카페를 점주들한테 내줄 때 심리적인 걸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걸 이용을 하냐면은 건사하게 만들어져요. 크게 만들어주고 어우 당신 여기 사장이야 이제. 이런 식의 심리적인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곳에 들어가고 큰 매장을 했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된다고 느끼셔야 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왕할 거어 이거 멋져 보이게 크게 해서 아니면 은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건사하게 해서 좋은 자리에 하고 싶은 게 맞습니다. 근데 빨리 망하겠죠. 제가 만약에 지금 카페를 한다고 하면 은 굉장히 사람 많이 붐비는 곳에 최대한 작은 가게를 얻어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장사를 할것 같아요. 앉아 먹는 자리는 없고 무조건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커피 뽑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훨씬 유리하다 그런 장사가 왜냐? 월세가 아니면 인건비가 시설비가 이런 부분들이 덜 들어가니까 위험부담도 아무래도 적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카페를 오프을한다그러면 그런 자리를 찾아서 할것 같아요. 테이크아웃 위주의 이왕이면 신호 건널목 바로 앞에 있는 자리가 좋겠죠. 이왕이면 그런 자리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고 뭐몇평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꼭한두 평짜리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 충분히 월세 싸고 한열평 안에 들어가는 자리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비용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은뭐 망했을 때 리스크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이면서 시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건사하게 보이면 은 건사하게 망합니다. 야 일단 시, 익선동 오는 게 어, 주차가 지랄 같네. 지랄 같아가지고 이 골목 안에 이렇게 다 되어 있구나. 참. 딱 서민형 한옥이네. 서민형 서민들이 옛날에 살았던 하나의 볼거리는 되겠습니다. 봤더니 하나의 볼거리 이런 가게들이 생겨나니까 아무래도 독특하긴 하네요. 익선동 166번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일본식 신시가지로 개발을 하려다가 우리나라 한 청년이 이 일대의 땅을 사들였답니다. 한국 최초의 부동산 개발업자, 독립운동가, 후원가였던 정세권씨가 사들였다고 합니다. 정세권씨는 일본식 건물 대신 한옥들로 익선동을 채웠다. 양반이 사는 고급 한옥이 아닌 서민이 살고 있는 작은 한옥들로 채웠다고 합니다. 익선동 역사가 100년이 벗어됐다고 하고요. 익선동이 정세권씨가 사들이고 나서 84년이 지난 2004년도에 이 마을에 막 재개발 바람이 불었답니다 그러나 건물주들 간의 이견들이 많아서 재개발은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한옥이다 보니 뭐 이것저것 고칠 것이 되게 많은데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한옥이 방치되면서 빈집도 늘어났고 그렇게 건물도 기억이 날것 같을 때 2009년도에 뜨란이라는 찻집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익선동의 가치를 알아본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익선동이란 골목을 알았다면은 조금 나도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또 한가지 독창성 있는 카페들이나 가게들, 빵집들, 아니면 술집 어디 하나 프랜차이즈의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익선동이 프랜차이즈 들어오지 않고 한옥을 잘 보존하면서 거리를 활성화시킨다면 최고의 장사의 명당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 제가 한 7년 전인가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갔을 때 그때 당시에 한옥 한 채가 한 3억이면은 저희가 구매를 할수 있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은 10억을 줘도 못 사죠 돈을 주고 들어간다고 해도 월세가 워낙 비싸서 그만큼 활성화가 됐는데 전주 한옥마을하고는 조금 틀린 분위기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좀 틀린 부분이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프랜차이즈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벌써 인지를 하고 2018년 1월 4일 익선동 일대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해버렸고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옥 밀집지역 내에서 5층 이상의 건물을 못 짓게끔 아니면 프랜차이즈 점포도 입점할 수 없게끔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선동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보고 훑어보는 이유가 이런 곳이 장사하기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익성동을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아... 칼지나겠다진겠어 너무 굳게 아, 아, 한 번. 액션캠 엑선, 너무 무거워. 야 너무, 야, 너무 무거워. 왜 이래저래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을좀 굽고. 아, 무거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웃음> 우와, 여기 별천지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부동산 <웃음> 부동산 안 적혀 아, 있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쪽에 상가 아,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아까 보니까 별천지 같은 데도 아, 거긴 지금 뭐그리가돼가지고 예, 네. 계속 막혀 있어요. 아, 그럼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나와 있는 건 지금 갔다 게. 한 시세는 한 얼마 정도 하나 나오면뭐 평당 요즘 뭐한 20만 원이기하네요 평당 20, 20만 원? 네. 그 월세? 네. 평당 20만 원 20평이면 한400 20평이면 400 네. 30평이면 1 0 네. 네. 어.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지금 돼 있나요? 권리금은 기존에 하는 것들은 권리금들이 네. 좀말 터무니없이 몰라 딴 데는 그게 형성되는데 우리는 네. 음, 음, 음. 여기 형성된 게 네. 재개발 한 달에 기다렸다가 지금 한 3년 4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야. 무슨 어. 2억 5천 3억 실기 하니까. 어. 제가 그러면 명함을 하나 드리고 갈 테니까 나오면은 음. 전화 한번 주십시오한 음. 네. 50평대도 상관없다. 네 50평대나 뭐 30평대 이상으로 돼야 돼. 음. 음. 네.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건 없어지겠네요 완전히. 한옥보존으로 한옥 묶였고 묶여서. 재개발은 취소가 됐어요. 네, 네. 여기는 한옥보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음. 이 상태로 계속 갈거예요 음. 여기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음. 아시는것처럼 트리플 역세권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늘어날 데가 없어요. 가로스대 연남동전은 안들어가 이게 없어요. 딱히 한정돼있어요. 네. 외국 애들이 많이 찾아오겠네요. 외국인들은 그치. 어떻게 보면 음. 그 믿기고 음. 어 외국인들보다는 음. 외국인들이 훨씬 돈을 많이 써요. 음. 외국인도 들 많이 많이 많이 하는데 지금 음. 매출 올리는 건 아무래도. 사장님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래. 좋은 물건 나오면꼭 응. 전화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어저께 술 만땅으로 먹고 익선동 한바퀴 돌았더니 이제야 술이 깨네요 이제야 <웃음>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상권은 계속 갑니다 핫할 수밖에 없고 특히 중요한 거는 프랜차이즈들이 안 들어오고 프랜차이즈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쭉 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주차 관광객들이 와서 버스 세워놓고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 주차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면서도 주차하기 힘들다 <웃음> 그 말씀 드리게 너무 힘들어요 주차가 차안 가져오고 그냥 한 바퀴 쓱 별로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차를 가지고 오시면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차 세울 공간도 별로 없고 해서 상권 자체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 말고는 저도 웬만하면 여기에다가 가게 하나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익선동 한번 돌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익선동은 핫해요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익선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나중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광수TV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